유대인들의 그건 망상이에요. 하느님이 우리한테만 도를 전해줬다. 망상이에요, 망상. 유대인들의 망상에 끌려가지 마세요. 예수님은 그 망상에 맞춰주신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망상을 벗어나게.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틀어버린 거죠. 유대인들만이,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망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자꾸 사랑이니, 그 사마리아인 비유니 하면서 그,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인으로 넓혀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거죠. 유대교는 못 나가요. 유대인은, 유대교를 유대 믿으면 유대인으로 만들죠. 자기들이.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편협한 종교의 틀을 깨버린 분이 예수님이죠. 전 인류가 누리게 만든 거예요. 하나의 민족 종교를 요 세계 종교로 만들어 준 거예요. 그건 누구나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하신 거죠. 원래 유대인만이 구원받습니다, 유대인들 논리에는.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깨줬는데, 지금 이게 섞여 있어요, 지금. 기독교인들 머릿속에도 막 섞여 있어요. 왜 구약을, 그래서 제가 구약 너무 보지 마시라는 게. 구약을 자꾸 보다 보면 유해, 유, 유, 유대인들의 그 아주 그냥 국뽕, 국뽕 사상이 계속 나와요. 그러면 그거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도 빠지시는 거예요. 아,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, 이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벌써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. 전혀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아요. 그래서 구약은 차라리 보지 마시라. 아주 자신있지 않으면 보지 마시라. 예수님 얘기, 이거, 이거, 제가 볼땐 이거 이해하시기도 힘드신 분들이 구약 뒤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. 예수님의 원뜻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. 예수님은요, 자기 안에 성령 찾아서 성령 뜻대로 살아라. 성령이 내가 해준 얘기 그대로 해줄 거다.